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러청류입니다. 얼마 전 아이패드 미니 5세대와 애플 펜슬 1세대를 구매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 미니 5세대와 애플 펜슬 1세대의 사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애플 펜슬의 경우 1세대와 2세대가 출시된 상태인데요. 구매하기 전 아이패드와 호환하는 세대가 어떤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확인 후 구매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능은 스크린샷입니다. 화면을 열고 왼쪽 또는 오른쪽 구석에서 대각선으로 쓸어올리면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메모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손으로 쓸어올리면 멀티태스킹 모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긁어서 지우기입니다. 텍스트를 작성 후 지우고 싶은 글자가 있으면 글자 위에서 낙서하듯 문지르면 글자가 지워지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손글씨 옮기기입니다. 메모 뿐만 아니라 스크린샷에서 작성한 손글씨도 옮길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고 글씨를 작성 후 손으로 더블클릭을 하면 지정이 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글씨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형 변환입니다. 스크린샷 또는 메모에 도형을 그리고 손으로 더블 클릭한 다음 펜으로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위쪽에 오려두기, 복사하기, 삭제, 도형으로 변환이 나오는데요. 이 도형으로 변환을 누르면 반듯한 도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얼마나 사용할지는 사용자마다 좀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글자와 글자 사이에 텍스트를 넣는 방법입니다. 손글씨 사이에는 되지 않고요.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서 애플 펜슬로 길게 누르면 이렇게 음영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글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숫자와 영문만 인식할 뿐 한글은 입력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법을 확인하면서 재미있었던 점은 이짜펜슬로도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기종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애플펜슬 1세대 가격이 공홈 기준 10만 9천원으로 꽤 비싼 금액인데요. 짜펜으로도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정품을 구매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